나이키안 쳐! 나이이키로안 쳐! 나이우더안 쳐! 나이키아키로안 쳐! 나이키로 안 쳐! 나이키로 안 쳐! 나이키로 안 쳐! 나가키로안 쳐! 나이키로 안 쳐! 나이이게 맛있는 거야. 경치가 맛있 그 인정 좀눈호가 아, 어, 어, 핫한 데 왔으니까 핫한 파트너들 괜찮을지도? 이번 좋아요. 촬영 나쁘지 <웃음> 않을지도 자 그러면 주인공들 어? 응 어. 모르, 모르겠어 난 보지 마 보지 말라고? 나 모르지 마 모르지 마쟤또 왔어? 또 따라왔어? 아니 뭐야 이게 아, 리플 뭐 미남 게스트 이런 거다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 돈이 없나 봐. 이제 그냥, 그냥. 아니 근데 강원도까지 오신 거예요? 네 저희도 당신네들을 있는 쫓아가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. 요아 <웃음> 여쪽도 다른 파트너들이 있는 줄 알고 그냥 헌팅하려고 올랐는데. 오늘 저희 왜 부르셨나요, 필디님 설마 이분이 저희의 광고주? 양양까지 초대를 좀 해주셔서 왔습니다. 이양양양양 <웃음> 양. 혹시 레드불 슬로건이 날개를 펼쳐줘인가요? 네. 아 역시 역시 어쩐지 어쩐지 좀 살짝 보이더라 <웃음> 그 겨드랑이 털이에요 <웃음> 아왜 어쩜... 그래? 시켜! <웃음> 아 실밥이 아니구나 흰색 옷에 검은색 실밥에 나올 리가 없죠 아 그니까 그니까 아니 더우니까 음료수를 일단 한잔아 좋아요 그럼. 아 좋아요,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고고! 렛츠고! 더 보자고 네 장합시다 그림이긴 했어 뭐 마시자 <웃음> 아니, 다름이 짜잔 다름이 <웃음> 이국적인 풍경 때문에 우리나라에 놀온거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다른 여자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? 왜지? 왜지? 태양이 너무 눈부셔 가지고 눈이 왜 이렇게 보시지? 난또 미도랑 우리 유진이가 예뻐가지고 근데, 그거 말하고 싶은데 부끄러우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아가리하고 레드벨 따라 <웃음> 어 누나 그렇게 보니까 다른 여자들 보일 거 같아 <웃음> 그 표정하니까 이제 다른 여자들이 보이는 거 같아 레드벨 따릅시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원래 근데 네? 야 바람 불니까 좋잖아. 그러니까 바람 불고 완전 바람피기 딱 좋은. 순식, 순식이라 말싸. 오 맞아, 여기 술, 술 먹자 술, 아, 술 먹자. 비스 셰프? 유명 셰프? 유 줄이잖아. 여기가 배필 메뉴가 레드불 몰디브. 어. 레드불 몰디브 놀랄컬이거든요 네. 그거를 시킬 거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선배님인 거 같은데? 저 맞죠? 여기 여기서 뭐 하세요? 소배님 네. 맞아요. 용인대학교. 저희 얼굴 봐가지아 얼굴. 거에요. 몰디브얼굴크니까 허구말보네 카메라 본거죠요 카메라 본거예요오오 웨드볼 몰디브 내장이랑요 네. 몰디브 논알컬로 뭐알아들으셨나요 몰디브 그리고 알바분 전화번호랑 그리고 몇명이서 오셨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영수증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토핑으로 사랑도 듬뿍 넣어주세요 쇠부라카이라니까 와... 금방 하시네 레드불 모이디브 달라는데 모이터 보셨네요 완전 잘못됐네 이거 오 나이스 자 애기들 앉자 애기들 앉자 노날콜해요 노날콜 노날콜이에요 추억 레드불 날개를 달아주 짠 밑에 음!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네 와 진짜 진짜 시원하다 오늘 너네 거의 다 마셨네 아, 맛있지 않아? 도날콜이면 살짝 모히또 향이 잘안 나는 게 있거든? 근데 완전 나 레드불 이거 자체 원 음료도 맛있어가지고 일상에서 먹기 좋은 거 같아 음. 맞아 맞아 맞아 맛있다 자. 와바다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뻐 궁이 네. 바다야 궁이 네. 바다야 어린 아이들도 같이 놀아서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진짜요? 네 그럼 먼저 시작하세요. 그럼 한번 이차까요 아! 어! 뭐 어떻게 해? 야! 제 내가 먼저 할게너 거짓말! 너 수영장에서 사진 찍은 거 인스타에 있는 거다 알아서 수영복까지 있고 <미러> 아니야, 아니, 그거 찍고 바로 나왔어요! 애들이 뭐라 해가지고 너 인스타 그렇게 조작 사진으로 꾸미는 거야? 네, 맞아요. <웃음> 다조작입니다 <미러> 아, 무서 이거 이거 하다. 앞에 로고 앞에 로 되게 앞에 로 앞에 로 되게 들안 들어, 안아만있 농클 하고 파 이제 아 어, 여기 인구해변이잖아요 맞아요. 맞아요 이제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소주긴 해 이거 유지야 이건 좀 어. 아, 누나 등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아저 등에 선스틱 바란다 한번 클로즈 다른... 따주세요 이거 선스틱, 선스틱 다른... 대충 발라가지고 이거 선스틱 모양대로 탕 보이시죠? 여러분들 선크림이 이렇게 중요해요 선스틱 살짝만 발라도 이만큼 티 나니까 선스틱 광고 주세요 네, 네. 주세요 어, 어, 정말, 어! 레드불 레드불 오늘 겉곳에 레드볼이 숨어있네? 그니까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라고 어. 레드볼 함께 준비했거든요 오늘 아까 네. 봤던 것 같은데 어, 뭐 어, 뭐야 색깔이야? 수박이 설탕이 없는 아 오늘 하루 되시라고 또준 오늘 양념까지 왔는데 네. 거의 똑같은데? 진저 아, 거의 똑같아요 네, 네 오늘도 에너지 넘치세요 안녕히 세요 여긴가? 들어가면 되겠다 시원해요. 오, 시원해! 오, 시원해! 어. 나 윙봉.. 윈봉, 나 윙봉이랑 감자튀 아침 에살에 세상이 눈침와 감사합니다! 네 감사합니다! 근데 나도 알코올 한잔만 마셔봐요. 괜찮아? 오늘은 진짜 때리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진짜? 음. 얘눈 보셨고 싶어요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이거 마셔보세요. <마시면> 진짜? <웃음> 노달콜이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저도 알콜이에요. <웃음> 여기 그 제휴 그 가게 아닌가? 맞아 여기가 아마 아, 맞아, 맞아 맞아. 아마 8번? 어, 8번이야 어, 맞네 맞네. 아, 맞다. 이거 쿠폰 있음. 어,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? 1매대기 1캔. 그러개총네개맞이득케이득케이득 어. 아싸짜 감사합니다 슈가프리 레드불이다 을 잡아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이 사는 게 즐거워진 이유는 아.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너무 귀여워 아이거 사진 찍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아, 별 만들어 그냥 아니요 똥인데요 <웃음> 그러니까, 근데 난 이것보다 레드불이 더 맛있는데 어떡하지? 아 그러네 여기 있었구나. 와우, 새우가 몇 마리야? 확실히 칵테일이랑 잘 어울리긴 한다. 아, 아. 레드불이 왜 좋냐면 여러 가지 소리랑 섞어 먹을 수 있어. 아, 맞아, 맞아. 페스티벌 하면 레드불 무슨 거있어 응, 네. 맞아. 네. 네. 여기 핫소스 그런지 핫소스. 돼지 어! 음 레드불이다 레드무 날개를 펼쳐줘야 아, 아. 그치, 그치, 그치? 그치. 그치. 아 아까 레드불 저분들 또 계시는데? 레드불 분들이시다 밥은 드셨나 저분들은 로봇이야? 식사 하셨어요? 아니요 아, 아, 저희 나중에 저는 이거 마셨으니까 아 진짜? 아까보다에너지제저주하시아요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어떻게, 어떻게 된 거지? 식사다 <웃음> <웃음> <축사> 하셨어요? <웃음> 네, 레드블랑 함께. 네, 그럼 이제 레드블랑 함께 파티하러 가보죠. 파티요? 파티 요 네, 저기서 파티하거든요. 아, 아, 네. 아, 음악이 저기서 네, 나오는 거구나. 네, 어떻게 실까요 네, 네, 고고! 그래요? 근데 아, 미도가 쑥스러워하면서 잘 놀더라 맞아. 야 근데 너 진짜 많이 늘었다? 나도 못 들어갈 줄 알았거든? 근데 한번 이런 기회 있었으면 또 놀고 싶어 음.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양양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고 이곳적이고 젊은 아유,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레드북까지 있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인정. 내가 봤을 때 낮에 바다여행 조지고 레드불 칵테일 마시고 취하고 음. 밤에 어두워질 때 여기 와서 춤춘다? 음. 여기 와서 음. 춤춘다? 그럼 우리 진짜 오 벗었지? 그릇남! 저하고 도동 네. 일단 바지부터 내. 는 솔직히 거거든요. 저희끼리 놀았으면 저희 바지 벗었어 아, 진짜? 나는 바닥에서 기었어 그건 누나 평소 생활이잖아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레드불과 함께하는 양양 여행 너무 재밌었고 요 친구들과 여행 올때 강추드립니다 네자 레드불! 날개! Like 배추주! <웃음>